랜덤 매치기 때문에 위치 어딘지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지나가는 생존자는 보도됩니다 상백에 있는 친구 아매치기네요한대끝 이건 운이 좋은데 들어가고 그리고 한자 한 개도 안내려가있기 때문에 아로 존재감 나오죠. 이런 마우시를 뜬 이유가 없는데 조금 아까운 생각이 이 말씀을 나죠. 아깝다는 감정이 스멀 스멀 스멀 스멀, 스멀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묘지기를 빠르게 잡았기 때문에 이 감정도. 게가라앉을것같고요 병원 입구에다가 정탄자 하나 아 병원이 아니고 여기다 정탄자 하나 아마 소설가 구출을 아닐거 같거든요 내 소설가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고 어. 라고 했는데 네, 구출 오네 소설가부터 잡습니다 어, 괜히 어... 묘지기부터 잡는 네, 그럴땐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저거 엉근이엉근이 거슬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들어와서 정차지 깔고 내리고 넘고 넘고 상백 마무리 들고요, 지금 아, 아...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라고 할려 했는데 여기가 해석기가 없네. 마중 나갑시다. 빨간 옷 입고 오니까 너무 잘 보여. 시간 버티는 전략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시간을 버티기에는 음 어? 망인데? 이런 젠사람 쭉 들어가! 뭐야 판자퍼쓸 때는 그거 표시 안 됐던데. 나한테 안 보여 주는 거야. 음. 아, 판날수 없네. 아, 씨랄 <웃음> 아니, 왜 그래요, 나. 아 진짜로 아, 나 진짜 얼탱이가 존나 얼탱이. 그만 아, 아, 뭐, 아, 얼테이가 없어요 얼얼얼 오른쪽으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양심하면 죽는거지 어 까마귀 뜬거 봤죠? 오케이 까마귀 뜬거 봤고 아 내려가는거라 모르나? 어미술 확인. 일단 텔레포트는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구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리고 무이 롤고 오랫동안 태우게 만들고 마무리하러 봐요 일부러 불꺼놨죠 이거 대비해가지고 지지 가됩니다 아유 힘들어 가봅시다 바로 텔레포트 그냥 바로 조사버리깁시다 예. 안보이게 가리고 텔레포트 버숑 용병! 아하한요자 바로 오른쪽에 탐사원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 용병 따라간 척하면서 바로 슥 하면서 슬로우모션으로 갈게요 상선으로 바톤터치 얌스이거든요. 자, 바로 가 봅시다. 쭉쭉 쭉쭉. 자, 정탐자 정탐자나 깔 준비해 주고. 정탐자 하나 깔 준비해 주고. 야무지게 탈려가 볼까요? 요요요요. 자, 덜 빌려나게 또 준비해 주고. 아이고 아파요. 자, 정탐자를 깔아 줍니다. 자, 정탐자 하나 뚝. 그리고 무빙 한번 딱쳐 주고 사정으로 마무리해 주면은 한 대를 맞아요. <웃음> 좋아요. 그 다음에 탕백 야무지게 걸고 우주야바드로 쫙 당겨서 롤코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쫙 가주고 아이 상태로는 못 가네요. 자 탕백 한번 걸어서 멋진 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깔끔하게 1인분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묶어주면 깔끔히 좋구요 용병이 실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출 올것 같거든요. 정탐자 깔고, 마중 나갈게요. 여기도 정탐자 깔면은, 앞에서, 동산 야무지게 압박할 수가 있죠. 정탐자 깔고. 지금, 한 대. 그리고 두 대. 더블 다운은 아주 크기 때문에, 야무지죠. 그리고 곤충 야무지게 부숴주면 될것같습니다 한대두대아 아, 서폰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부수고 갑니다 쭈욱 자 그리고 정산자 야무지게 깔고요 자 하나 가운데다가 하나 깔아주고 톡 그리고 가고요 펜란척 환자들 리기 만들고 부수고 정산자 깔아요 정탐자 아부지게 깔고, 자, 안쪽으로 몰이 해주고, 무지알반 던지고, 자, 텔레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자전한개 던지면은 차지으로 마무리. 오케이, 깔끔히. 묻고요안 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판자는 꼭부숴주고요둘 중에 하나 있는 거는 무조건 부수는 게유리해요 오, 아, 달빛감 공원 2층 입구는 항상 정탐자를 깔아주면은, 예, 편해요. 캠핑하기. 그리고 앞에서 고추로는 고나기 현자 해줍니다. 용병이 치료 받았기 때문에 고개사랑 용병에갇이 있다는 게 거의 확정이 났죠. 무절반 던진 척 해가지고 네, 무빙 좀 못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탕백 걸어서 차징으로 한대 노려줍니다. 깔끔하게한 대. 자 그리고 정선제 깔고 한자 붙이고내려가요 무절반 던지고 쭉 던진 척을 해줘요. 그리고 탕백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묶어서 지하 과목 들고 말고요. 어, 지하 과목이 없네요. 그러면은, 본충 한대 때려주고, 묶어요. 그리고, 용병 해독기 못 돌리게 만들죠? 자, 무자외반 고개사 있는 쪽으로 해독기 돌리고, 여기다가 정탐제 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줍니다. 고개사 부츠리기 때문에, 용병 한대 때려주고, 야무지게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간 척하면서 차징으로 동병이 노려보고 안맞으면 탕댁 한번 걸고 그냥 탕댁 그냥 빠쇼한 안돼 야무지게 걸어주고 고개사 있는 쪽으로 텔레부터 해봅시다 쭈욱 쭈쭈쭈쭈쭈쭈쭈 자 갑니다 왼쪽으로 빠지는거 보였으니까 따라가구요 자 백스텝으로 한대 때렸 했지만 안통하니까 그냥 따라가구요 왼쪽으로 한자 내리도록 유도해주고 안내리면은 그냥 들어가고 내리고, 정선책 깔고, 아, 뭐야, 서폰대 있잖아? 자, 잡아주고요. 네, 한자 부서주고, 묶고 나서 텔레포트 해주면은 깔끔하게 올길날것 같습니다. 묶고요. 자, 멀리 있는 그림자 대충 어디 있는지 파악하면서 텔레포트 준비. 안 보이면은 서폰해가지고 거리 좀 좁히고요. 앞에 있죠. 고낙한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 있는 쪽에다가 정삼차 깔아가지고 혹시라도 고치러올지 모르는 용병이 대비해주고 쭉쭉 따라가요. 그리고 하자 내리도록 유도해주고 유도해주고 안 내리면은 백스텝으로 마무리. 아아 <웃음> 요거는 지 몸무. 네,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그지?